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아파트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가나 상가주택, 뭐 통상가 건물 위주로 거래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택이나 통상가주택의 매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한눈에 그냥 봐도 4월 달의 계약이나 3월 달 계약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상가 분양이 지금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4월달, 3월달 뭐 예전 거를 봐오더라도 3m 도로에 실질적으로 물고 있는 주택들이 거래가 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3m에 뭐 6m에 세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상가들은 평균적으로 건축, 종합 건설에서 없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 뭐, 건물을 짓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4m, 6m의 택들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준이 또 많이 올랐고,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 6m의 입구 쪽에 도로를 물고 있는 뭐 상가주택을 구입하거나, 8m의 도로를 물고 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는데요. 지금 6m 도로도, 8m 도로도 할것 없이 거의 900에서 1200만원 거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8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천만원 정도 거래가 나왔는 건데요. 천만원이라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룸 단지 개념인데 위치가 조금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리게 단가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도 보고 실제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도 하지만은 절대 지금은 재개발을 바라보고 속집을 투자해서는 안된다. 특히 뭐 수성구든, 뭐남구든 중구든 거의 아마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달서구는 달서구대로 재개발로 보상금을 많이 받았거나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투자를 하는 상황들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파트 투자로 돈을,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제뭐 그런 쪽에 명확하게 해보지 않았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놓으면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도 위로 코로나가 불리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가 어느 정도 좀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룸은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임대 가격도 올랐고 매매 가격도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원룸에 일단 상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입하는 분들은 대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 위주로 또 구입을 하고, 상가주택도 요즘에는 신축 원룸을 짓는 걸 보면 무조건 1층에 상권이 있든 없든 상가를 넣죠.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4m, 6m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으라고 뭐 얘기를 하면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런가 하면 4m, 6m는 지금 같은 경우는 원룸 건물을 지어도, 상가 건물을 지어도 정말 위치가 좋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8m를 대부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 팔으라고 얘기하면 하시는 게 좋고, 뭐 종상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누누 얘기했지만 종상향이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완전히 지역 지구가 바뀐 뭐 사례도 없거니와 뭐 바뀌는 기간도 많이 걸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다 보면은 일종 지구 지구에 보면은 지구 지구 이정 여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바뀌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뭐 2종 3종이 바뀌더라도 가격 또한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돈을 주고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3월달 위주로 거래가 조금 상가 위주로 좀 되었고요 물론 다각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도 들어가서 확인을 또 해보면 1층에 상가 주택 상가가 들어가 있는 얻는 건물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달에는 거의 보다시피 거래가 그래 거래 없었다. 3월 달 위에도 그게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이거를 현재 매매가 되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어플조차도 100%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만 한번 보시는 걸로 해서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려면 국토 해양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시면 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 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 아니면 통상가 건물 위주로 많은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동상향 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에도 불구하고 아뭐 10년 뒤 20년을 바라보고 어 팔려고 하다가 다시 안팔고 뭐 이런 사례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싸고 좋은거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구하기가 힘든게 아니고 지금 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3월달 이외에도 4월 달에서는 그래도 큰 거래는 많이 없었다 그리고 대선 이침식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분들도 많죠 왜 그런가 하면 공약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세금 부분 세금 부분에 완화도 있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상가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촌동 같은 경우는 4월달 뭐 그래도 일부 거래가 되지만은 이런 속집 6m에 1100만원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이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속집인데 앞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 자체는 절대 구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개발이 어느 천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하는 것도 사실 많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 투자로 어떤 속집을 구입한다는 건 절대 해서는 안되고요 향후 재개발을 보더라도 최소 6m의 입구쪽 아니면 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뭐 일반 2층 주택이면 1층을 상가로 리모델링 해서 얼마든지 개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실상 위치가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서요 기본적으로 원룸을 구입하실 때는 폐하의 평당 금액으로 위치하고 있는 헬메다의 도를 접하고 있는 원룸 건물을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분들도 주택들이 많이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6m, 4m의 주택을 구입해서 원룸을 짓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시기면 무조건 하고 4m, 6m의 어설프게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으로 1층 상가, 상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때문에 상가를 짓는 그런 건물들은 무조건 물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을 하는 분들도 부동산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실제 부동산하고 친분이 있어서 같이 동태를 감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실제 예전부터 뭐 자기 어떤 중국식의 사고와 생각으로 예전에 팔렸던 것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다음에다 도로를 구입해서 원룸을 짓는 사람들이 애법 좀 있습니다. 애법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 시기에 좀 지나면 물리지 않을까. 그리고 손님들도 마찬가지 원룸 건물을 찾는 분들도 아니면 상가 건물을 찾는 분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원룸 건물을 뭐 구입을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돈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을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 예전에 원룸 건물이나 오래된 상가 주택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없어요. 그런 쪽에서는 무조건 하고 평당 금액으로 가장 저렴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좀 좋다 하는 곳에 구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은 아예 뭐 신축. 신축은 신축 사실상 마진 자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가격이 많이 높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실제 많이 높여서도 뭐 어, <웃음> 금액 자체를 브리핑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 어, 금액이 높다고 안 높다고 이런 걸 떠나서 신축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원룸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신축도 뭐 남구 쪽으로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향후 지금 수준 자체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을 저는 말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4m, 6m, 평균적으로 어딜 봐도 1,400에서 뭐1 0만원 정도 다 높게 거래가 되었고요. 대도로에 또 인접한 4층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600만원에서 2,800, 2,000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00이 넘는 상가주택들도 많죠. 그렇지만 3,000이 넘는 상가주택들은 정말 위치가 좋은 상가주택을 구입하셔야 되고 원룸건물도 마찬가지. 그런 원룸건물을 좀 구입하시는 게 안전하게 향후 투자를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분명히 생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똑같은 8m를 물고 있거나 똑같은 6m를 물고 있어도 상권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는 입구 쪽이냐 아니면 중간 쪽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8m의 기준에서 6m를 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m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여기는 라마 입구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된 것은 평상 2,600, 700 정도면 4층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이 거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저는 일일이 들어가서 다 체크는 해봤습니다. 체크도 해봤고 기본적으로 그냥 평균 1,200, 1,500, 1,800 정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오래된 2층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실제 수승구에서도 위치가 정말 좋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8m 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 2천만 원을 넘겨서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상권이 좀 가장 중요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도로 접하고 있는 부분이 몇 m 도로냐, 그리고 전면이, 내가 도로를 물고 있는 전면이 얼마나 넓으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민 여기 보면 전면이 넓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전면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더라도 구조가 잘 나옵니다. 상가야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을 지었을 때 구조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전면이 좋다면 주차 부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도 건물 자체에 어느 정도 허실이 많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같은 경우는 전면이 좀 좁다 옆에 그와 아까와 비교했을 때는 전면이 좀 좁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이 같은 양방을 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편이고 전면이 좀 좁은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또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구조가 제대로 안 나온다 뭐그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은 기본이 뭐 전면까지도 넓으면 좋겠지만 상권이 활성화 돼 있거나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 매메다상가건물을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4월 달 같은 경우는 많은 거래가 없었다는 거 수성구라도 사실 많은 거래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가격 높게 상승 되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질적으로 우리가 달서구 쪽에 재개발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달서구에 실질적으로 거래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땅이 넓고 아무래도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다시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바라보고 구입하실 때는 조건하고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뭐 상가주택 원룸 건물을 구입하시면 되고 뭐대도로 뭐 변에 접하거나 10m 12m 도를 접하고 있으면 더욱 더 좋죠 할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수승구하고 틀리게 기본적으로 달서구도 4월달 3월달 일부 거래가 좀 되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 워낙 달수구가 넓은 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는 수승구 보다 더 이루어졌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 주시고, 그리고 생각외로 주택보다 홍상가 건물, 일명 상가로 오리지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도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액은 2,000에서 2,500, 물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 같은 경우 동성로는 4,000, 5,000까지도 거래가 되었죠. 거래가 되었고, 일단은 뭐 10일날 뭐 취임, 취임식이 시작되고 나서 그 며칠 사이에 뭐 내놓는 내용들이 이제 당선자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4월달에도 거래가 된 것은 종종 있지만은 아, 1월, 2월달에 거래고 3, 4월달에는 많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하는 거래가 없었고 4월 달에 조차도 현재 뭐 5월 달인데 이 거래 신고를 한달 이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많은 거래는 없었다 그리고 제 주변도 마찬가지 뭐 얘기를 듣기로도 구입을 하려는 분들도 지금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다 망설이고 있다 그리고 뭐 당선자가 내놓는 어떤 기사 내용을 보고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사실 수성구 뿐만 아니라 중구, 남구도 4월, 5월 달에는 많은 거래가 없었고요. 경사는 더욱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1월 달 거래, 그리고 평당가는 경산도 보면은 원룸 건물은, 어, 윤신축 개념에서 평당 천만원대가 넘고요. 주택 거래는 그래도 아직 5,600대의 주택들이 많고, 그리고 토지를 보게 되면은 경산 외곽 지역으로 일부 토지들의 거리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내 속에는 거의 농지가 없죠 농지도 없고 토지도 없기 때문에 외곽 지역의 토지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적은 금액의 토지들 상당 가격이 낮은 쪽의 토지들과 어임당 택지 지구 주변 쪽의 토지들이 거래가 좀 되었고 외곽 쪽으로 거래가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라고 해도 수성구 내에 사실 파동도 수성구죠. 파동도 수성구인데 파동 같은 경우는 외곽에 거래되는 토지들은 많이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임야로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임녹시 관리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산동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은 외곽에 농지들이 좀절미하게 있지만은 사실 많은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구 쪽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은 3, 4월에는 거의 거래가 많이 없었다. 뭐 그렇게 뭐 보시는 것처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5월달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은 기득세 부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데 기득세가 아깝지만 은 위치가 좋은 곳에 살수 있으면 빨리 사는 게 좋다. 토지 자체는 공급이 없죠. 말이 좋아지면 토지지만은 우리가 일반 2층 주택이나 단층 주택 오래된 토지 공땅그려서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트는 공급이 계속될 수 있지만 토지는 결국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곳에 위치한 곳에 장군이 활성화된 곳에 사놓는다면 은 장기간 투자로서는 제가 봤을 때 그만한 게 없죠. 그렇지만 은뭐 지금 토지 가주택, 2층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꾸만 10억이 넘습니다. 이게 돈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는 거지. 실제 부동산 가격이 그래 오르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은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죠. 뭐 소주값을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아파트 이런, 뭐 상가주택, 뭐,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은 그래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의 가치가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구에는 토지가 많이 없어서 거래량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외곽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개발이나 아니면 은 부동산 이슈가 크게 없는 곳에서는 안쪽으로 조금씩 기회가 된다면 당겨서 남아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파트도 마찬가지고, 상가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택, 이천주택, 마당이 있는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4m는 제외하시고, 계속 못해도 6m에서 8m를 접하고 있는 주택을 입하시는 게 저는 지금은 맞지 않을까. 대구가 수십 년 만에 재개발 이런 적도 없었지만 은 이런 일을 토대로 다시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고 저렴하게 뭐 2, 3마다, 2, 3m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속집에 투자를 한다면 그 돈은 그냥 장기간 물려있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4월달, 3월달에 얼마나 거래가 되어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대선 공약 때문에 대부분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은 뭐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얘기들을 합쳐서 뭐 사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승구도 아마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지만은 4월 달에는 많은 거래가 없었다. 면 5월 달에는 거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시간은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얼마나 거래됐는지 대구의 중심지 위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마찬가지 제 얘기를 꼭 이담아 듣고 2m, 3m는 절대 투자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